ISTJ와 이별한 후 어떨 땐 골든타임 48시간 내에 붙잡아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길게 잡고 제외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 대판 싸우고 홧김에 헤어졌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봉합하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거듭 싸우고 헤어졌다면 이건 시간을 길게 잡고 제외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. 그래도 e t j 월드가 둘중 하나만 고른다면 전 빠르게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에게 진심으로 반성,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서로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겜스 해드네이 Jeyeongsan Yul t o n g h a (ISTJ) Yui Hon In Shin Go h a s h i (VLV1 h a t nader) (ISTJ World Membership A) g e r e h a s h i Mayen (Secret y a e n g s a n Bon Indung Fan y a e n g s a n (Vlog ASMR) Doon (Total Nega G Benefit Yul New l i l l Suit Suit Nader) Uchuk s a n Dan c a r d l u l Klip Ha Gereid h a j u Se y o r